사양공진단 목향공진단 어떻게 다른가요? 환자분들께서 공진단을 먹겠다고 마음이 결정을 하시고 나면 이어서 물어보십니다. 사향 목향 뭐가 달라요? 사향 목향 모두 향기 향자가 들어가는 약재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약재 모두 방향성을 이용해서 공진단에 구하는 성분들을 퍼뜨려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화병처럼꽉 막혀서 순환이 안되는 상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중에서도 사향은 간세포 보호 콜레스테롤 증가 억제, 뇌세포 활성화 생성화와 같은 여러 부분에서 우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향은 장운동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고속을데워주면서 막힌 기운을 풀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쓰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효과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특히 사향은 동물성 약재이다 보니 생산되는 양 자체가 제한적이라 복향보다는 많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백초한방 그렇다면 공진단은 어떤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허한 사람들일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 효과가 좋으셨던 분들은 더운 날씨에 일을 하시면서 진이 다 빠졌다 하면서 살까지 빠져서 오셨던 분 완전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전망증이 심하시고 정신이 한 번씩 오락가락 하시던 환자분이 공신단을 드시고 나서 정신이 또렷해졌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집중하시는 시간이 많아 지쳐 있었던 환자분도 지쳐 있는 중간에 기운을 확돋아 주는 역할로 작용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골프 치러 가는데 후반부에 힘이 빠질 때 먹어야겠다 하시 해외여행 가서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편하게 들고 갈약 찾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위에 말씀드린 분들 보다는 비교적 건강한 분들이지만 시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공진단이 움직이는데 많이 도움 되었다고 다녀오셔서 얘기해 주시곤 하셨습니다. 백초 한방 Thank <music> you.